국토부가 지난달 30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해제 지역을 발표했는데 이중 대구 지역의 경우 수성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을 해제했다. 해제 발표 이후 지역 분양시장 분위기는 문의가 상당히 많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에서는 대구 지역 아파트가 공급이 과잉된 상태고 주택 가격 상승이 매우 높아 조정지역 해제에도 신중히 접근할 것을 권하고 있다. 국토부가 대구 지역의 미분양 증가 및 주택가격 안정세 등을 이유로 한 곳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일곱 곳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였던 수성구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조정됐다. 이번 조정은 오는 5일 영늘기에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관련 내용이 알려진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모 지역 아파트명 팀방 단체톡방 사진과 SRTM의 상황 등이 함께 게재됐다. 이 단체 톡방에는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8건의 직계약, 정계약을 알리는 내용이 순차적으로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사진은 6월 30일 SRT 매진 상황 캡처였다. 이 게시글 의도는 조정지역 대상에서 해제되자 투자자들이 대구로 몰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본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코레일 KTX 예매 상황을 확인했더니 1일과 2일 서울에서 대구행 KTX는 모두 매진인 상태였고 3일에는 예매가 가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철도 관계자는 매주 목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서울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요가 많아 매진 예매 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특히 최근 엔데믹으로 인해 나들이를 떠나거나 휴가객들이 많아 주말 예매 경쟁이 치열하다 라며 세간에 알려진 대구 부동산 특수화는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라고 말했다 단체 톡방에서 아파트 계약이 빠르게 이어지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 분양시장에 대해 취재해보니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계약이 실질적으로 이뤄진다는 내용은 특별히 확인하기 어렵지만 전화 등으로 문의는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발표와 함께 어제 오후부터 상당히 증가했다 라며 조정 대상 지역 해제 효력이 발생하는 5일이 지나봐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 및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 등을 종합하면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8달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누적 하락률은 3.5%이다. 세종을 제외하고 대구가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폭이 제일 높다. 대구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가격은 작년 오를 대로 올랐고 거품이 빠져나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적정 가격까지 아파트 매매가가 조정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를 살펴보면 작년 9월 이전에는 100을 넘었지만 작년 9월 98.5를 기록한 이래 지난달 27일 기준 75.8을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가 100보다 높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경우고 100보다 낮고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는 작년 9월 이후 대구 지역 아파트 공급이 수요를 역전해 과잉 공급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대구시 주택건설 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현재 승인난 사업은 총 215개이며 이중 착공 한 곳은 153곳, 미착공은 62곳이다. 아파트 매매수급지수에서 공급이 수요를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이 더 공급된다. 대구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재건축 및 재개발 주택사업을 과잉 추진하다 보니 공급이 많아졌고 아파트 가격은 하락 추세를 겪고 있으며 원인은 딱지장사로 불리는 분양권 전매가 대구지역 아파트 가격 왜곡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특히 공급과잉 상황에서 분양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실수요자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평가와 투자자도 특별히 이익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석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지부장은 본지와 통화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된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도 아니다. 다시 분양시장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들어와 내부거래로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마지막에 폭탄을 던지는 시장이 다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라며, 대구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싶다. 대구 지역은 행정관청이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 승인을 남발한 탓에 과잉공급 및 악덕 시행사들이 판을 치며 주택시장이 심하게 왜곡됐기 때문에 회복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다. 지역규제가 해제 발표 이후 대구 수성구 달서구 등 일부 미분양 단지들을 중심으로 계약매매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기준 3억 6억 원대 아파트들이 대부분이라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 부담이 적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올해에 이어 내후년까지 대규모 공급 물량이 대기하는 상황에서 실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지는 아직 알수 없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4.1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오는 5일부터 대구동, 서남, 북달서구와 달성군을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한다. 투기과열지구였던 수성구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규제 수위가 내려간다 비규제 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상한이 70%로 늘어나고 각종 청약 자격도 완화된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가 되고 세대원, 다주택 세대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줄어들어 당첨 후대팔기 쉬워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대출 한도가 소폭 늘어나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 이번 해제는 지난해부터 대구 주택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대구 아파트 값은 올 들어서만 3.4% 하락했다. 지난해 5월 말 1185가구였던 미분양 주택은 올해 5월 말 기준 6827가구로 급증했다. 이는 2011년 말 8672가구 이후 최다치다. 최근 공급된 10여개 단지의경 미분양 이후에도 입주가구를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규제 해제가 가장 반기는 곳은 단연 미분양 사업장들이다. 달서구의 1900여 가구 규모의 한 사업장의 경우 하루 계약 건수가 100건을 넘었다는 소문이 나돌기까지 했지만 이들 계약은 실계약이 아닌 가계약 형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 관계자들도 규제 해제 발표 이후 시장 확성화 기대감이 문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맞다. 면서도 실제 수요까지 연결될 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 고 말했다. 매매 시장 분위기도 아직 조용하다. 아실 자료를 보면 지난 1일 대구 아파트 매물 32,349건은 일주일 전 32,185건보다 증가했다. 규제 완화 전보다 가격을 낮춰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들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지난주 13억 9천만원에 나왔던 수성구 범어동 범어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 84는 1일 호가가 13억 3천만원으로 내려갔다. 지난달 30일 5억 3천만원이었던 북구 대연동 센트럴파크 대연 전용 84호가도 하루 만에 호가를 천만원 낮아졌다. 일각에서는 대기 공급 물량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런 시장호황세 전환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미 적체된 미분양 물량들 중에서도 금매가 아니면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동산알백14 자료를 보면 대구의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 물량은 11,749가구다. 내년에는 35,619가구, 2024년에는 2 1,299가구가 대기 중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신규 아파트 입주단지의 호가는 3년 전 분양가보다 4천만원 낮게 시장에 나오고 있다. 윤지의 부동산 알1 1 4 수석연구원은 하락세에서 반등하기 위해서는 쌓여있는 미분양 주택이나 매물을 소화해야 한다. 규제 지역 해제로 대출 규제가 완화된 건 나쁜 여건은 아니다. 며 7에서 8월 거래량이 대구 부동산 시장 향방을 읽을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규제 지역 해제 빠진 세종 부산 암울. 규제 지역 해제에서 제외된 세종시와 부산시의 시장 분위기는 더 암울하다. 당초 지역 규제 해제가 점쳐졌던 세종은 지방권 중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규제 지역으로 남았다. 세종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어 다른 지역과 달리 수도권에 준할 정도로 투자가 몰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발표에 대한 반응은 세종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 세종시 거주자는 지난해까지 공무원 특공으로 50%를 떼어내고 남은 물량을 기타 지역과 나눠 청약한 결과 기록적인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을 통한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면서 이제는 청약 경쟁률 때문에 규제 해제도 못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지역 카페 한 회원은 청약 경쟁률이 높은 것은 전국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규제 해제 지역에서 제외하다니 말이 되냐. 며 편의시설이나 인구는 지방소도시인데 규제 수위만 수도권 이라고 비판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인구분산대책으로 건설된 세종시는 2016년 이래 부동산 투기지역에 오명을 쓰고 2016년 조정대상지역으로 2017년 투기지역 및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이른바 부동산 3중규제의 제안을 받으며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6년부터 세종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1순위 청약의 지역 제한이 없어지고 전국 청약이 가능해져 전국적인 아파트 급등의 여파와 맞물려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9년까지도 세종시민은 공무원 특별공급과 전국에서 몰려오는 청약 수요의 분양을 통한 부동산 취득은 어렵고 기존 주택 매입은 트리플 규제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는 등 고통을 감수했다. 지난해 신규 분양되는 공급 물량은 줄었으나 전국 청약이 가능한 기타지역 청약으로 청약 경쟁률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자 대전, 청주 등 인근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세종시민의 당해 청약 100%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세종시에서도 기타지역 1순위 청약 비율 축소를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50%에서 40%로 10%포인트 감소했을 뿐 기타지역 청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공무원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주어진 공무원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은 자녀 교육과 배우자 직업으로 가족 이주가 늦어져 일가구이주택을 보유한 경우 예외 없이 부동산 투기범의 혐의를 받아왔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도 세종시 집값은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7.0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27일 기준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0.31%포인트 하락해 전주 0.15%포인트 하락 대비 두배 이상 내려간 전국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부산 역시 14개 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 지난달 30일 열린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정심회의에서 한 곳도 풀리지 않자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 해운대와 수영구처럼 핵심지역은 빼더라도 원도심과 강서구 등 좀처럼 시장 반응이 어려운 지역은 이번 회의에서 해제되리라 기대했으나 결국 부산은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됐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반등을 노렸으나 이마저도 어려워지자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실망스런 시장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전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산은 작년 11월부터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면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며,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고 말했다. 국토부의 주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산의 주택 모든 주택 유형 포함 매매 거래량은 4,160가구로 지난해 5월 7,803호보다 46.7% 감소했다. 5년 평균값 대비로는 26.8% 줄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분석했다. 한 부산 내 주택 전문가는 통계상 부산은 아직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약세인 강서구는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높고 남구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재반 등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 규제 완화가 쉽지 않았을 것 이라며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다는 점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심리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